안녕하세요 오늘은 돈그리드 뚱뚱보 제다이 베드를 플레이 해봤습니다 처음부터 제다이를 생각했던 건 아니고 처음엔 돈가츠 컨셉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지만 아이템이 너무 잘 나와서 베드를 변경할 수 밖에 없었네요 제다이 훈련을 위해 모래주머니도 차줍니다 눈물 메이스를 두고 좀 고민을 했지만 역시 돈카츠 컨셉을 생각하던 중이라서 그레이트 소드를 착용하기로 했습니다 첫번째 보스로 바로 갑니다 아직은 돈카츠 컨셉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가볍게 피해주고요 이제 벨리아부터는 거의 꺼내네요 한두 대만 맞고 클리어해줍니다. 머리만 떠 있으니까 단두 대. <웃음> 나중에 제다이의 힘이 되어준 악마의 손을 먹었습니다. 이때부터 템빨이 어마어마하게 좋게 나오기 시작했네요. 상점에서 악마의 부츠를 삽니다 최종 빌드에서는 착용하지 않았지만 악마의 손, 악마의 부츠에 불에 나가는 그 셀리먼더의 그 무기까지 착용하면 세트 효과가 발동이 돼서 일단 구입했어요 두번째 보스 리플헤임으로 갑니다. 아직은 그레이트 소드로 두들입니다 워낙에 이 깡뎀이 좋아서 쉽게 쉽게 됐네요. 일단 그냥 풀고 이다 보물상 주인의 총 이번 판에서 한 3개 정도 먹었습니다 아저씨 영화 패러디 총이죠 금리 빼고 모두 씹어먹어주던 그 옆집 아저씨 한손 공속을 위한 얄은 그레이프를 상점에서 구입합니다 상점도 상자도 여러모로 많이 도와주는 판이네요 세번째 보스 투낙. 잠깐 유니크 무기가 나와서 껴봤습니다. 이걸로 뭐 제다이 베드라고 한건 아니니까 서론 말씀해주세요. 투낙이야 뭐 별거 아니죠. 가볍게 잡아줍니다. 음, 안써 대망의 아이템 조합 칼두 개를 넣으니까 쌍 칼이 나오는 센스 에피타이저로 어. 현재 축복 먹어주고요 라이트 세이버를 먹습니다 드디어 라스트 제자의 시작입니다 네번째 보스 엠비록 공속만큼 빠르게 수작해 줍니다 처음 사라지기 전에 죽일 수 있었는데 아, 아깝네요 짐보스때 유용한 강철 장화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공속 옵션까지 던그리드 이번 대형 업데이트 때 이런 아이템 옵션이 붙는 패치는 진짜 정말 갓 패치였던 것 같습니다. 갓 패치면 갓아뭐 같이... <웃음> 아무튼 덕분에 아이템이 파밍하는 재미가 더 커졌습니다. 마지막 시련 에르타 알렙니다. 예전에는 한번 끼기가 그렇게 어웠는데 실력이 늘었는지 아니면 얘가 약해졌는지 좀 수월합니다. 이 구간은 조금 길고 지루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빠르게 돌리겠습니다. 때리는 소리가 장마 때 창에 이제 비방을 부딪히는 소리 같네요. 단하게 에르타알레를 깨줍니다. 하... 버디슈, 던그리드계의 버디언이죠. 내다 버리겠습니다. 템 운이 얼마나 좋았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레어며 유니크며 아주 쏟아졌거든요. 아무리 봐도 이번엔 실력이 아니라 템빨로 깬것 같네요. 옛라임전이력 측정기 같은 그런 존은였는데은이런패치이위석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서는고이브석은이녀이 이런 쌍봉범 <웃음> 아이템도 구질구질하네요 <웃음> 여섯번째 보스 라슬리입니다 라슬리쪽 의상도 하나 더 얻어야 되는데 요즘 자주 하지를 못하니까 깨지를 못하네요 라슬리도 이번 업데이트로 꽤나 번거로... 으아라라라. 꽤나 번거로워진 면이 있습니다 물론 별거 아니긴 하지만요 예전엔 부하라고 체력이 깎였었는데 이제는 만피로 살아납니다 그래도 방무대 성검으로 썰어 주면 마법 정도는 배우가 아닙니다. <웃음> <웃음> 마지막 팀인데, 백큰게 장난 아니야? 이젠 뭐 보스중에 제일 쉬운것같은 카미넬라이트 구 막보스죠? 물론 별거 아닙니다 즉사 패턴만 피해주면 됩니다 갈망 덕분에 체력 손실 없이 깨질 수 있었습니다 검성검의 공포를막봐라 윙, 윙. 이제 강철 장화를 신고 진보스를 잡으러 가봅시다 이때 야른 그레이프를 낄걸 그랬어요 던전 깊숙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정버스 에리체입니다 나는 제라이 자신있게 맞다이 너는 안아프다이 <웃음> 아, 뭐 아무튼 하락을 하네요 차장화가 있으니까 어디서나 당당하게 복기가 가능합니다. 클리어 해줍니다. 간만에 덩그리드 진보스까지 깨니까 기분이 좋네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